자, 시계풀고 시계풀고 손 씻고 자, 깻잎전은 집에서도 가끔 해먹긴 하거든요? 양파를 다져서 먹으면 맛있겠다 양파는 사실 저도 안 넣어봤어요 근데 뭔가 지금 보면 뭔가 좀 느끼한 것도 잡아주고 좀 그러지 않을까 하고 넣어보는건데 아닌가 물 생겨서 맛이 없을라나? 눈 매워! 어떡하지? 맞아 이 양파를 잘게 다지려면 눈이 많이 맵더라 원래 이렇게 재료 손질하는 게 제일 오래 걸려 맛있어. 와, 눈물 날것 같아. 오케이.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 기름은 최대한 짭니다. 기름은 많으면 모양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양파 조충 넣고 이렇게 후추. 저 후추를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해서 완성 이거는 모양만 이쁘면 되거든요? 아 깻잎 크기도 하다 이렇게 큰 깻잎이.. 이거는 호박잎 아니야? <웃음> 아이 아니, 깻잎이.. 아이 깻잎이.. 호박잎이야 호박잎 오케이 크면 좋으니까 밑에 보여줘야 돼 오케이 어? 구도 장인데자 여기를 위에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요 여기를 다리가 복잡하니까 이가루 여기다가 이렇게 할거니까 자 이제 여기 깻잎에 있잖아요 깻잎에 요거를 아. 아이씨, 정신이 없네. 여기에 이거를 적당히 넣어줍니다. 적당히. 요거 있죠? 아까 자른 부분, 요거를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요. 이렇게 너무 두껍게 하면은 잘안익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덮어요. 얘를. 얘를 이렇게 덮 고. 부침 가루를 이렇게. 묻히고. 그리고. 어, 왜 이렇게 잘안되지이기게계란물 이렇게. 묻히면은 딱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로 여기 이렇게. 프라이팬에할 겁니다. 하나만 구워볼까? 조금 있는 게 좋아. 그래서 이렇게 붙여요. 아, 계란물 안 묻혔어. 어떡해. <웃음> 지금 이렇게 대충 묻히면 되지. 대충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어, 좀 모양새가 괜찮죠? 자, 짜잔 이 모양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원래 이 정도 사이즈가 되어는데 봐봐 크기 차이 봐. <웃음> 이렇게 하면 예쁘게 세모나게 옛입전이 됩니다. 이거를 어디서 봤지 이 모양을? 이 모양이 오,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봤어요. 무슨 매체였는데 아 무슨 매체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저도 보고 엄마가 깻잎전 산다길래 엄마 내가 이거 봤다 명절 때 그래서 제주도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걸 봤는데 이렇게 하면 예쁘더라 이렇게 해서 상에 올려보자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엄마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깻잎전 다 지금은 이 모양이에요 이런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웃음> 간장이였어 이제 부치는거 해줘요 아 여기 약간 경사가 졌나봐 아 맛있게 됐지 뭐 이끈도 아, 대충 요런 이런느모의모양이 나옵니다 동호인데요 아부침개는 레시피를 봐야되네 아부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 부추는 4~5cm 정도, 4~5cm 사치의 을 요정도 그 이렇게 0.3일이네 요만큼 이렇게, 이렇게 부추 요정도만 있으면 돼 계란 하어 이거 1스 오징어랑 오징어랑 다 넣고 아이고! 조금 드러내자 어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네 네. 딱한판 정도 할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부쳐야죠 이것도 중불 그리고 식용유 식용유 이렇게 드릴게요 이면이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케이. 어... 오케이. 아, 무서워하네, 그래, 어... 어떻게... 너 무서워, 나네 이게 뭐면서동호예요 오우야 가만있어 넣어서 어때요? 초록초록한데? 오케이 자 이제 제육볶음 남았어요 고기를 약불 있죠? 약불로 이렇게 해놓고 고기를 볶아요. 근데 고기를 볶을 때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설탕을 먼저 추도 살짝 넣고 이렇게 해놓고 고기는 그리고 어차피 조금 볶을, 볶아질 때까지 야채를 손질해요. 고추장 해서 고추 이렇게 넣고요 고추장 좀넣어게까 사실 상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적당히.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고춧가루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애가 맛있어 보여요 간장 간장 대충 넣어요 다진마늘 대충 넣고 넣고 네 이렇게 넣고요 야채 다 넣어요 야채 야채 다 넣고 양념장 만두는 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볶아줍니다 자 플레이팅 하고 올게요 화이팅! 뭐지? 진짜 팅 동호시점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달게 됐다 소금, 설탕 너무 많이 넣었어 맛있어요 오, 음, 전 맛있어. 전 너무 맛있어, 진짜. 얘들아, 음, 뭔가 혼자서 해서 되게 정신 없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멤버들은 그게 되게 커요. 뭐, 특히 요리를 한다. 뭐 손이 많이 가는 뭐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아론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전마탱은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다 괜찮았어요 아론 형이 정말 하드캐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맛있고요 네 러브들도 이렇게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고 네 그러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안녕 <웃음>